1인용이요 네. 제가 테스터인가요? 네, 제가 운전하겠습니다. 님이 이거 예 크라켄의 빙의를 하실 계획이군요. <웃음> 빙이. <빙의. 웃음> 뭐 열심히 하시는 게 보이네요. 내 걸려요. 아래 걸려요? 아, 괜찮아요. <웃음> 다 하셔도 됩니다. 약간.. 약간 뚜둑뚜둑 끊기는 거였어요 와, 음 응, 제대로 쐈군요 야 얘는 왜두줄 있어 응? <웃음> 참.. 알수 없다 저 세계는 <웃음> 저요? <웃음> 저 크라켄.. 그거부터 좀.. 되게 좀.. 웃겨 앉아보아네 불 만들고 있는 거야 대체 <웃음> 누구요 님이요 님이요 아자 탔습니다 노른자가 탑승했습니다 노른자 캐도 만들어야 되려나 되게 귀엽네 와악 살렸네 연요악 월민 할것 같아요 하려고 <웃음> <웃음> 제대로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. 바다스타 해볼까요? 아니요? 안부해 <웃음> <들어갔다. 웃음> 나의 고향이다 아. 야 괜찮아? 야 깨졌다 야 요리 깨졌잖아 <웃음> 그라켄 <그렇게는 야>. 이야 <이상해. 웃음> 떨어지는 기분이다 얘야 쟤.. 쟤잡아안야 불탄다 야야 <웃음> 야, 뜬다 야야 야, 중력을 없애 야와 <웃음> 무중력 크라켄 <웃음> 아. <웃음> 아니 뭐야? <웃음> 아. 쟤뭘 만드는 거야? 그냥 매우 평범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데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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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는 그만 소환하세요 아니 왜 나는 스플래툰을 할 때마다 스파이기어랑 엠퍼러기어가 보이는거지? 에러다 이미 다운을 안했으니까요 에러다 뭐지? 아니 저거 쇼파 자동차요. 전 자동차 좀 타고 놀 거예요. 뿜. 아이고. 하고 싶은 게 아니. 있어. 어나 치지 마. 옛날에 이걸로 뭐 했었는데 뭐였더라? 애들한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난단 말이지 이게. 참 이게 참. 뭐였더라 짜잔 이건 뭐지? 이이 뭐야? 짜잔 짜 라이크드 언라이크뭘 만들거야? 옛날에 내가 버스를.. 에버스를저 쇼파 자동차 개조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어떻게 어, 하는지 기억어얘 빵이 있는, 있는 것 같다? 난 몰라. 난 몰라. 나는 뭔지 모릅니다. 짠. 안 돼. 자동차가 맛이 갔어요. 복사된 자동차. 자동차 복사된 거라서 그런지 맛이 갔어요 안야 응? 자동차.. 자동차 왜 이래.. 어 응? 아니에요. 잘못 보셨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에 내가 그.. 그.. 이, 얘.. 얘.. 내 개조된, 개조한 자동차를 좀 꺼내봤단 말이에요? 그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왜안 움직이지 하고 움직.. 움직.. 움직이니까 <웃음> 고장 났어 나오실래요 뒤에? 넵 잠깐만요 얘 다.. 잠깐만 아, 안 먹힌다 가볼게요 잠깐만요 네. 아 이게 끌리려나 무계상? 아 끌린다 와. 이거 스포트 눌러야 돼쌤 느려요 <웃음> 느려요 <웃음> 맞더라고. <웃음> 자, 아파요. 파연 겁나 아파요, 님. 아퍼. 내 HP가 2 0이 넘게 줄어들었어. 받아라. 웬? 받아라. 왜 <웃음> 자꾸 <잠깐만>, 야, 상대구 <쌍작업도> 또 <웃음> 야, 이씨. <웃음> 야, 뭐 하는 거야, <웃음> 아아 진짜 <웃음>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여보 야, 여보 야얘왜 이래 아야 잠깐만 충전 좀 고치자 얘좀 아우야 아우, 야. 됐다 뭐 했어요? 이거 고쳤어요 이거 너무 많이 닳았어요 얘 많이 닳예 받아라 뭐인디다. <웃음> 이거 그냥 자동차에 연료 넣는 거 같은 거야. 뿌에 기쁨이. 여기요. <웃음> 야, 차 소환해봐. 차? 야, 근데 이거 너 이거 충전하려면 내가 좀 타야 되거든요. 잠깐만 좀 타고 올게. 이 자동차 좀... 네. 좀... 부셔도 줘야 좀... 좀... 좀... 좀... 좀... 좀... 좀... 좀... 좀... 좀... 이 좀... 나 좀... 는 좀... 좀... 말 좀... 좀... 배좀 고장 났고 응. 음.. 와.. 경치 좋다! 왜 저기 올라갔어? 됐어요? 네. 자, 하겠습니다.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겠다. 가볼게 자, 주유소 하나 건설하시나요? 제주씨의 주유소? 어쩜 이거 꺼야 돼서.. 좀 들다가.. 너너 <웃음> 깨끗하게 씻자 네 깨끗하게 씻자 깨끗하게 차 타실? <웃음> 오케이. 아 기다려. 오. 음. 아, <웃음> 잠깐 타다 끌게요. 음. 와제주 하이 Hello. 제가 운전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. 옛날같은 고인물 스킬이 안나왔네 저도 운전하는데 네. 나도 운전할래 아이고 쾅저 여기 주차장입니다 야 이게 주차장이야 너무 어두운데? 박을께요 <웃음> 자 일단 나가줍시다 난 나가요 나가 <웃음> 아니 또또 <웃음> <또> 부딪히지 는 <않는다>. 하하 <웃음> 저 위로 가볼까? 티켓 지금 오카를날나가는것마진짜좌다 차지야돼 <웃음> <웃음> 야못 올라간다 야어 올라간다 <웃음> 야예 안 맞을까요? 야 제주 와야야 <웃음> 야, 교통사고 <웃음> 혼자서 사고 자아 <웃음> <웃음> 와. 저았으 <웃음> 갔어요 아니다 가자 <웃음> 잠깐만 가자 내일은 어디갔냐? 그냥, 내일은 그냥 눈 굴리는 거 말고 그냥 제주의 자동차에 관한 것에 대해 찍어야겠습니다. 저기 있구나. 하하하하 야호! 여기선 여기 자동차가 잘안 부셔져가지고 그래 또 에드가 서버에서 자동차 부수기로 아주 테러범이었지. 매우 유명했음. 어디 갔지? <웃음> 여기 있다. 야, 나 끌게.